일본 문제입니다. 에, 정답은 음, 일본이네요. この子は人形のように可愛いですね。이 아이는 어, 인형같이 귀엽네요. 라는 말이죠. 어, 자, 인형같이죠. 같이가 되니까, 요,니가 됩니다. 어, 요,나가 오면요. 어, 그 뒤에 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 인형のよ나 고도모 하면 어,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에, T에 형용사가와いいですね가 있으니까 어, 인형같은 귀엽네요. 이상하죠? 어, 인형같이 귀엽네요가 되어야 되니까 에, 1번입니다. 아이, 자, 2번 문제. 정답은 음. 음, 2번이네요. 帰りの노기はもう変わ레ましたか 돌아갈 때 표는 어, 이미 사셨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어, 자 경험 문제입니다. 어, 자, 어, 가에리 아, 이거는 뭐 이기 하면 어, 갈 때라는 말이죠. 근데 가에리 왕복 갈때 왔다 갔다 할때 이기가 갈때 가에리 하면 올때말 말이죠. 어, 어, 자 돌아갈 때 표는 기쁘. 표는 어, 이미 사셨습니까 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면어 존경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 일단 어, 오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면사는 아 면사 아니고 기본형 가우죠 사다 어, 오 마스형 어, 어, 스르 하어 이건 존경어가 안되고 어, 겸양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음, 오카이시마스 하면, 오카이시마스 하면 어,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죠. 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어, 내가 한거 아니 아니라 사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1번 아닙니다. 어, 3 번은 좀 현태가 이상하네요. 어, 가이시마시다. 자4 4번 번문, 사 번은 오카이나리마스가 어,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오마스형. 음, 에 다가 니나르 어, 하면 음, 뭐뭐 하시다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카이니나르 오카이니나르 하면 사시다가 되는데 이건 니가 빠졌습니다 니가 빠졌으니까 안됩니다 자 2번인데요 자 2번은요 이거는 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레르 라레르의 존경어라는게 있습니다 이그 어, 어, 같은 경우에는 이가 아단이다가 레르, 응. 미르, 응. 미라레르, 응. 응. 되고 라레르 구입니다스르는 어, 사레르, 크루는 응, 고라레르. 이현태로 바꾸면 이거 자체가 존경어가 어, 됩니다. 어. 근데 이건 가우니까 가와레르죠. 어, 아당으로 어, 바꿔 가지고. 어, 어, 것도 사셨습니까? 의뜻을가지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정답은 3번이네요. はい. え, 店のインテリアを見ただけで, え, その店の料理が美味しいかどうかわかります. 의가 인테리어를 어, 본だけで 보기만 해도 어, 그 가게의 요리가 맛있는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음, 라는 말인데요. 가, 도, 가, 죠. 가, 도, 가. 경연사 같은 경우에는, 음, 기본형, 오이시, 죠. 어, 오이시, 가, 도, 가. 어, 하면, 마시, 맛있는지 어떤지. 어, 그런 뜻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전답은 음, 2번이네요. 彼は多分来るだろう. 그는 아마 올 것이다 라는 건데, 에, 자, 주축을 나타내는 다로가 들어갑니다. 아. 자, 5번 문제, 정답은 음. 자, 3번이 정답이네요. 하이, 우치노 히돈이, 오, 사케요아1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이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에뭐그 남편을 말 하는 가르기는 경우가 많죠. 음, 히토, 엄마, 남편입니다. 어 진호 히토 뭐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술어 술을 어 아마리, 에, 술을 어, 많이 마시지 않도록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인데. 에, 자, 요니 모하도록 뭐, 뭐 음. 어, 그렇죠? 어 근데 마시지 않도록 음이니까 너무 의 어, 나이형 이거. 3번이 에, 정답이 됩니다 아. 그리고 대에 모らえませんか는 뭐, 부탁하는 표현이죠 뭐뭐 어, 뭐,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음. 자 6번 문제 정답은 はい, 1번이네요 こちらの商品は 1000円でございます 1쪽3품 어, 상품은 천원입니다라는 건데요. 어, 자, 이것도 경어 문제인데, 대고자이마스라는 것은 앞에 대가 있죠. ds가 있죠. 음, 결국은 대수란 음, 뜻은 똑같습니다. 데스를 어, 조금 음, 존중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대고자이마스. 아, 음, 근데 비슷한 표현으로 고자이마스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 대가 없어요. 음, 자. 이거 'ございます'는요 비슷하지만 조금 해석 달라집니다. 고자이마스가만 어, 쓰면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あります'에 어. 어, 조금 전중한 음, 표현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죠. 어, 이쪽 상품은 천원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 그래서 일본이 전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はうにねよ。私の作ったものに間違いがあ、るはずがない。うん。が満点こ間違い。まあ、 틀린 잘못 た 것이 し 실수 。失手だべきだ。失がすが 없다. はずがないはももは理が 없다. で、基本形に 연결됩니다 あるはずがない을리없 없다. くはずがない갈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う번 문제. うん。うん。う이 번이네요. うん。子供が生まれてからあまり友達に会えなくなりました. うん。うん。うん。 태어나고 나서 아, 아마리 많이 에, 친구를 어, 만나지 못하도록 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나리마시다. 어, 어, 어 그러니까 나리마시타 되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어, 만날 수 없게 못 만나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현태가 됩니다. 어, 아예나 그나리마시타 어, 다른 거는 비슷하지만 좀현태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냅니다. 변화. 어, 어, 예를 들어, 이까나그 어, 이까나그 어, 나리마시다 하면 안, 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동사 연결할 때는 그로 그러니까 나이죠. 나이 ない 형이니까 나인데 이 이걸 크로 바꿔 줘야 합니다. はい, 자, 두번 문제. 음. 전담문. 음, 2번이네요. はい, 유명한 관광지ですから一度行ってみたいです. 유명한 관광지라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うん, 한 번, 이지도 가보고 싶어요. 어. 자, 대형에다가 미르 하면 해보다. 그런데 해보고 hey, 싶습니다니까 다이 됐습니다. 이때 가보고 싶습니다니까 이때 미다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전답은 음. 1번이네요. 아ん 음, 아직 모르겠지만 내년. 내년에 아, 결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 어, 뭐 할지도 모르겠, 모르겠다." 가もしれない. 그래서 일본이 정답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